안녕하세요. 송산 터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서신면 홍범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40, 50대가 되면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갈증이 잠재되어 있던 상태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자신만의 안전을 위해 전원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가 풀리는 요즘에도 수요는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 않고 여전한 것 같습니다. 60대가 주를 이루는 수요층이 4, 50대로 점점 내려오는 추세이긴 했으나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있는 3, 40대의 문의와 실매입건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매물은 매도자분이 현재 거주 중이고 부득이하게 급히 매도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저렴하게 집을 매도합니다. 이사 날짜는 협의하고 건물은 37평에 대지는 258평입니다. 내부 리모델링에서 완전 깨끗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복층 다락 하나, 세탁실 하나, 베란다 하나입니다. 내 외부 사진 참고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 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장점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벽난로와 3K 주택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 관리비가 획기적으로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 주택 내부가 편백나무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 편백나무의 장점은 피톤치드를 발산하고 내구성, 내수성이 좋으며 항균효과와 방충효과로 장점이 많습니다. 물건지에서 궁평항, 제부도, 전국항은 15분 송산마도 IC는 10분 광명코스트코는 40분 시흥아울렛은 3에서 40분 하나로마트는 5분 서울은 1시간 이내에 갈수 있어 교통편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옆에 등산로도 있고 테라스 옆에 텃밭에 농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수도는 상수도입니다. 또한 시도지정문화재 구역으로서 우사나 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본매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범리 대지 면적은 본부지는 247평 건물은 38평 도로 지분은 11평 해서 총 258평이고 지목은 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매매 금액은 3억 6천만원입니다.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